자, 반갑습니다 자, 앞 시간에는 우리 주기해석법 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거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 상담을 하러 가는 사람이라든지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우리 알아야 하과제 가져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공부를 했지만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 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천북의 그수리 사주로 인해서 이 업장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죠? 네. 자, 업장을 풀기 위해서는 업장이라는 이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철에 가게 되게 되면 아 업장 이야기는 참 많이 할 거래 그죠? 그런데 업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으세요? 업장은 업장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죠 그죠? 그리고 죠그 우리가 <웃음> 뭐 전생에 어떻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말은 다 부질없는 말이고 우리가 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업장을 풀나가기 위해서는 업장의 정의를 하내보자면 업이라는 것이 뭘까? 또창의라는 것은 뭘까? 이것을 풀면 우리 정말 곤란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업장의 정의를 함하게 되게 되면 인간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 서럽게 만드는 요인을 우리는 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인간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또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학문은 계속해서 우리는 문답법 질문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이 요인을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너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업장에 걸려 있다 무엇 때문에 의으로서 네가 고통스럽다 무엇 때문에 이런 힘들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들었다 하면 여러분들 병원에 갈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병명이 나와야 우린 치료를 할거 아니에요 감기 들린 사람인데 배에 우리 옥도진기 바를 수는 없잖아 감기 쓴 바이러스 죽여야 되고 그지? 우리가 몸살을 냈으면 어떻게 영양분을 듬뿍 섭취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도 또한 병이나 마찬가지다. 병원과 마찬가지지,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든다 인생이 아프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상담하러 가는 거예요, 상담하러. 그러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뭐냐, 이거요 자, 상담은 어떤 사람이 올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상담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들하가는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담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 중에서 전 인구 중에서 10%만 상담하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10%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10%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상담은 힘들고 두 번째 어렵고 세 번째 고통스럽고 네 번째 궁금하고 다섯 번째는 판단과 결정을 못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러나 궁금하고 판단과 결정을 못하는 분야는 업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진로상담법, 성격분석법, 힐링법, 우리가 명상법 이런 거 두뇌개발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풀리는 것이고 업장에는 단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힘들면 무엇이 힘들까?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물으면 모르겠다, 답 없다. 물으면 어떻게? 아, 그거다. 업장이 뭐냐, 업장이다. 이래 보면 우리 곤란하잖아요. 힘들다? 무엇이 힘들까? 이것이요. 힘들다는 것은 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 사업을 해서 힘들고 일을 해서 힘들고 몸이 안 따라서 힘들고 이런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생활이 어렵다 우리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이 돈이 필요 없었을 때는 식량이 우리 주 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보릿고개도 있었고 이런 것이라 말이에요 식량이 없을 때는 뭐풀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니까 자세 번째는 이 고통스럽다 무엇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잘못 알아서 힘들고, 몰랐어 힘들고, 엉터리였어 힘들고, 귀신 들렸어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전체부 정신 나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려면 여러분들 어디 갈까? 어디 가야 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 자, 그러면 몸이 아파서는 일반 병원에 가지만은, 요런 거 아파서는 어디 갈까? 예? 여기 와야지, 여기. 그지 여기 와야지. 다른 데갈 데가 없다. 막. 이것을 정의를 못 했는데 어디 가서 이업장을풀어릴 거야. 자 그러면 이 업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요인들이 무엇일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러면 이런 요인들은 어디서 생겼을 것인가 이게 더또 중요하거든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상담은 간단해요. 이 논리만, 이론만 쫙 알게 되게 되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정신적, 심리적, 돈, 일 이것이 고장 난 거예요 지금. 몸이 고장 난게 아니라 그죠? 그럼 이거 어디 가서 우리 이 찾을까? 뭐 찾었어? 무엇이 문제였어요 이것을 그이거는 뭔가 뭐 막고 해방 놓고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풀까? 그럼 인간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인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 일. 음, 사람과, 인간이 말 그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다 그제 그런데 이, 이래가지고 우리는 평범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지만은 그지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이한자가 그냥 맹탕 써놨겠나? 내가 오늘 이것 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웃음> 내가 내가 또 동영상 라이브로 어떻게 설명하는 걸 이것을 우리가 인간 내가 지금까지는 인간이. 인간이 뭐냐고 물으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는 하는 거지만은 이 인간 자체의 근본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해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치? 이 해보면 어떤 뜻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를 너무 하는 거예요. 맞지? 지금 3선부터 단 하나 하나부터 내 설명을 다 하잖아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 같이 해보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 인간의 구성이고.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왔을까이가? 응, 그렇게. 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것만 있어갖고 일마가 못서 있는 거야. 이 지, 지중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한개 박아줬어? 어, 여기서 다리를 한개촥 박아줘야 기둥을 한개딱 쇠아줘야 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인간이 아니라. 요거는 인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그럼 인간이 뭘까, 이런 다 자, 이것이 뭐지? 이건 문이다, 그지 그럼 인간이 여기,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지 여기 뭘까? 해잖아, 해. 자, 그러면, 이러면 태어난 이 인간이, 어떻게? 이 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할수 있는 빛, 내가 할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정신 나간 사람은 인간이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90%는 인간 아니다 전부다 <웃음> 그렇잖아 지정신 아니다 이 말이야 전부 지정신 아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떨어지는데 이것을 못받치주니까 땅에서 이렇게 받치준 거야 그 놈이 이문을 가가지고 어떻게 이 빛을 찾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치? 길은 못 찾아가고 어떻게 전부 다 없는 데가 있다는, 그지? 그러면 이것을 올바를 길을 찾아가는 사람만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 소리 들으려고 하면 정말 그 힘든 게아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닿아야 인간이라고 한 거다. 인간이 인간 답나요 여기로 가면, 요걸 찾아가면 인간이고, 요걸 못 찾아가면 인간이 아닌 길이라. 그건 뭘까? 여기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노? 인문, 그지? 인간이 되려고 공부하러 다시 가야 되는 거라. 어디로? 저승 세계로 가야 지 아유, 여기로 가면 인간을 살아가는 기고자 그럼 여기서는 하늘에서 왔잖아 여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저승으로 간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천부계에서 푸는 이 이야기를 이 지금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부계의 논리의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풀게 되게 되면 인간의 인간은 이 영원 세계로부터 출발했어. 하늘에서 어떻게? 이건 하늘이라고 그랬다 이. 이것이 원래, 이거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철이라서 떨어져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이 된다. 이간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된대? 여기로 가야 된대, 그지 그치? 여기로 가야 좋은 인간은 살아가는데 여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기신세계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것이 잘 가면 우리는 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윤회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인간이 되려면, 자, 우리가 이거 하늘에서 떨어져갖고,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똑바로 하게 되면, 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똑바로 못 가면 어떻게? 바로 이리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는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연법. 그러면, 누가 해방을 놓겠나요? 여기도, 지증신이 아니면 여기서도 해방을 놓을 것이고 옆에서는 어떻게 해? 지금 어떻게 전부 다못갈게막잡았잖아요 그지 서로 틀리니까 무조건 말 큰소리만 있으면 저가 이기는 거야 무조건 막 큰소리만 하면 제가 이기는 거야 그럼 잡딱 같이 듣는다이말이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떻게 지증신 아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귀신들이 온갖 자기들이 들새날새왜 갖고 막달라든다이말이야 그렇게 부각산에도 있고 뭐저 도봉산에도 있고 인왕산에도 있고 이러니까서로막막그럭업 하다가 어떻게 푸른 집은 어떻게 무슨 집으로 변했대요? 푸른 집이 어디죠? 푸른 집이 어떤 집이죠? <웃음> 푸른 집이 어떻게? 푸른 집이 어떻게? 이거 또두평 두 반짜리 푸른 집이 처음부터 두평 반짜리가 된거야이 귀신 장난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업장이라는 것이 어떻겠냐? 이 업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의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업장이라는 거니다 그런데 업장이 뭐전 세계에 갖고 없고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 그죠? 이해 되시나? 그러면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업장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업장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업장 이 정체가 뭔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정체가 이걸 아래 치료를 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업장에 걸리는데 여기서 걸려 있는지 여기서 걸려 있는지 여기서 걸리는지 모르잖아 다 걸려 있는지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걸려있다고 하게 되면 이 영혼이 걸려있다면 자기 영혼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업장에 걸린 거야 그러면 이 두뇌 속에 의식으로 이 두뇌 속에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업장에 걸려 버리는 거죠 잘못을 맞다고 우기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잘못이 답이 있나 이말이에지 누구뭐 일단 특합이 지나 놓고 하 아, 옛날부터 얻은 방법이 되나 놓고 묵다 보니까 처음부 어디 가있노? 처음부터 다 교도소 다갔잖아 그치? 이것이 우리는 이 두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또이 영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또 문제를 야기시키겠지 참 사촌이 논사람배아프던는 것이지 아 너무 잘되는 거 이거 봐줄 사람이 어딨나? 처음부터 별거 부수 좀 만들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라 오늘, 뭐, 이말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예를 들어갖고, 오늘 뭐, 그거 추어팀 추워, 추월 하는데, 어느 놈이 맞는지, 어느 놈이 오른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누구말따는 내가 올림픽 한번 갈라고 자격도 안 되는 거막 방송에, 언론에, 로비 해갖고 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훈련이 됐든 안 됐든, 뭐, 차원 문제고. 아, 자기가 열심히 닦아갖고그 앞에 쫓아가면 내가 내 먼저 갚보면 되잖아. 그거 갖고 니잘했는내잘했는 네네 이거 무슨 단이냐 그러면 요 놈은 인간들 때문에 안되는거예요 인간이 같이 뜯어가지고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지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야 이제는 더 골치아픈게인게 게 눈이 비지도 않는 기억이 먼저 가되는거예요자 우리집에 우리 남아있는 것이 누구말때나 지 귀신, 들 귀신, 물 귀신, 불 귀신, 뭐술 귀신, 뭐 장독 귀신부터 시작했고 엉갖 귀신들이 어떻게 해복을 놓는 거예요. 그지 누구말때나 예를 들어갖고 이 신발이 강한 사람들 있어봐 내뭐 하고 싶어도 할수 있도록 해주나? <웃음> 안 해준다니 뭐 못하게 한다이 말이야 돈벌은놓으면 어떡해? 어느 놈이 흘러도다 갖다 썼픈다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세 가지 요인들이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업장은 결국은 어떻게, 이것이 천지인이잖아. 천국에서 따지면 천지인의 손이에요. 그러면 천연의 이것이 힘들게 만들고, 인연이 힘들게 만들고, 기연들이 힘들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 업장을 만드는 거예요. 업장에 걸리 딱 하면 우리는 어떻게,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상담하면서 이제 잠깐 예를 들고 이 집안이 사람이 많으면 100% 몽땅 망하지는 않아요 항상 한두 사람은 살리죠 그런데 이 사람까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그 집은 처음부터 몰살하는 거야 줄일이 몰살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요 집집만딱 보게 되면 막 무너지는 집이 있어요 막 무너지는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이 다 정말로 예외로 다 썩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정신 딱 찾으면 거짓을 그 다시 읽을 수 있는데 여기 정신 나가버리면 거짓은 그 너무도 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있다 이걸로 어디서 찾을까 이것이 문제란다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 무슨 공부 잘 하셔야지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자 이것이 우리는 바로 업장을 풀때 수리사주에서 업장은 무슨 법칙에서 사회법칙에서 나왔죠 하나는 우리는 전생의 빛으로 있는 것, 인생의 짐으로 있는 것, 내생의 업에 있는 것, 환생의 고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됐다. 큰 분류가 이거다. 이것은 사유법칙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저 뒤에 선생님은 어떻게 환생의 고다? 한세계 보면 어떡해? 이부다 몽땅 다 그려있다는 거다. 예를 들지? 한 그려, 업장에 그려다가 몽땅 다그렸다는 거다. 이? 동시에, 그럼.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강한 건어떻게 뭐, 귀신은 내 생각 없이다. 여도 내 생각 없이고.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여도 내 생각이고. 여도 그렇네. 이거 뭐부다 귀신판이네. 그지? 이거은 몽땅 귀신판이네. 오늘 볼게. 이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못 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인이 있다고 시갖고 우리 치료가 가능하겠나 불가능하겠죠 이런 요인이 하고 답이 있는게 아니면 이것이 어디서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벌어지느냐는 우리는 어디서 풀까요 배웠니까 이것이 팔업 업을 풀잖아 팔업 이것으로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팔업이라는 것이 풀리게 되는 거야. 팔업. 이것을 알아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다. 이것을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업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인간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갖고 이런 구조의 업장이라는 것이 걸리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황당한 거다. 큰 분류다. 큰 분류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부적으로 인생 사례에서 나타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 팔업이라는 거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팔업을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8업을 한번 보자고요 8업이란 것은 8가지 업장을 소개해 놓은 거야 8가지 업장 8가지 업장 자, 그러면 8가지 업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팔방 반응론에 의해서 풀어간다 했다 팔방 반응론, 그치? 8가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한 것이지 그치?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탄생의 업이라고 했다 이것을 우리는 탄생의 업 이것이 뭐죠 이것이 우리는 문 이거는 부파사연 자그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부거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은 우주의 진리 이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수의 법칙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 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인간의 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도리를 우리는 풀어내야 된다. 자연의 이치에 안 맞는 논리로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비교하면 좋겠나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람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이 기압골로 영향을 만들어져 있어 기압골로 그러면 이 기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요 바람은 어떻게 불겠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불게 되어있다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어있다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 논리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니는 고가 있으니까 외로울 고요. 뭐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논리는 안 된다. 업장은 상호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안는다 우리 저번에 선생님, 니가 풀어봤어요? 계산해놓은 게 있지. 한번 풀어봐요. 내꺼 그래, 계산. 응, 먼저 어. 어, 계산. 174. 여기. 아니 그럼, 이거 뭐니까? 바같았나? 1, 1, 여기 4, 9, 5, 5, 1, 1, 5, 5, 9, 5, 5, 5 9, 5, 4. 4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8방을 계산할 때는 우리 기준이 특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8업일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준이라 했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기준이 되는다. 다 그러면 바람은 저기압에서 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난이 날수록 어떻게 센 바람, 강 바람, 그지? 그러면 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숫자로 되어 있다, 그죠? 네인데 그러면 약한 대로 막 부는 거예요, 그지? 차이가 많이 나면 센 바람. 가장 센 바람부터 우리는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장 강한 바람이 불겠죠. 그리고 기압골이 있을 때는 바람이 별로 없어요,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바람이 불게 된다, 그지? 이것이 강바람이고. 이것이 우리는 조금 약한 바람, 그렇지? 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내가 크다는 것은 내가 바람을 일으키는 몫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뭐 뻔한 거다, 지금까지 풀어보면 뭐 뻔한 답이다 내가 일으키는 바람이다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저질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것보다는 내가 일으키는 것을 내가 자제해 갖고 안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더 쉽다 그거는 지쉬을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업장이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는 내생의 업이라고 했다 그죠 내생의 업이하게되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작용을 해갖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이 업장을 걸 수가 있다는 거다. 뭔지 알기지내 상관없이도 내가 이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저지르게 되게 되면 제일 큰 것부터 한 해보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탄생의 업장이다. 탄생의 업장은 어떻게? 우리는 귀신줄이 작용하고, 이렇게 문제가 칠성줄이 작용하고, 유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이것서 어떻게? 신발이 작용하고, 이런 것이 탄생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었을 거다. 이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똑 작용하게 되면, 이? 과라는 거, 집과라는 거다. 그죠?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다. 그래서 지금 일 저지를 가지고 가정에 도움 안 되도록 만드는 적이 답은 좀 있었겠지. 그죠? 그럼 사모님 되게 괴롭히게지그지 가가 있다하면참좀 괴롭게 되는 거다 이것이 가장 큰 바람이야. 그렇게 이 줄을 타고 갖고 내 이제 작용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갖고 어떻게 집안에 어떻게 힘들게 만드는 거. 힘들게 좀 만들 수 있어요. 바람 강하고 약하고가 뭐가 지 숫자 차이. 숫자가 많은 만 많을수록 많이 차가 자기만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그 바람은 별로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바람이 큰 거니까, 지배하고 이것이 가장 많이 자, 작... 이것은 똑같이 작용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한 거는, 자, 이거 한번 보자. 여기서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 파다. 뭔가 깨뿐다는 거지? 그럼 뭐 하시는 일, 뭐파삭 깨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인연의, 연이라는 거다. 이거는 이성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나는 속혀갖고 꼬여가지고 엮여가지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내가 너무 잘 찍지? 그런데 찍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자유하면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왕따라는 거다. 그러면 예를 한 들어보자. 이것이 동시에 확 불어오는 삼제풍이 불었다고 해봐요. 천풍지풍 동시에 불었다고 한 해보자. 자, 그러면 순번대로 해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탄생의 업이 작용하면 칠성줄로 작용해갖고 귀신 바람이 나의 집에 치고 들어왔다. 두 번째 철학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가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 자, 세 번째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 하는 일이, 하는 일이 망가졌다. 이 이유는 뭘까? 연애에 엇걸렸다. 인연에 엇걸려가지고 나는 속혔다. 이렇게 되겠지. 그걸다 보게 되면 어떻게? 나는 외로울 고다.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칠순줄의 귀신 바람에 가정이,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인연에 엮거리자고내 하늘을 <웃음> 다 망치고 나니까 나는 오고갈 데가 없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시기는 저거 그 가지고는 안나타나니아 시기는 그안 나타나지 원인만 찾는 거니까 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볼까 자 나는 귀신 바람이 불어 가지고 어떻게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내 일도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파괴되고 그렇게 내오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한강 다리에서 한강으로 다이빙을 해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또 다른 발로 한번 해보자. 귀신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인연에, 인연에 엇갈려가지고, 회사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사건을 다치고 나니까, 저 2.5평, 2.5평 방에, 응, 돌갔다. 똑같은 방.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 지금 저뭐 저거 어디가? 오공산 옆에 집 가면 전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귀신 빨아 봐봐 귀신 바람에 가정은 망가지고 하는 일도 다 헤어갖고 지 그동안 잘 나가던 거다 깨지고 어떻게 든 인연이 엮겠다. 어느 인연에? 전부 다 귀신 인연에 다 엮인 거야. 뭐뭐김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조모도 그렇고 이쁘리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쟤 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그리고 전부 다 어디 가 있나? 그런데, 처음에, 다 그러고 저, 뭐, 이거, 보초를 많이 쓰고 있어갖고, 한강대지에서 추락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그지 우리 선생님 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동시에 풀었다 하면 이렇게 돼버는 거야. 그지 이것이 빠져있는 부분은 이제 있겠지? 이것이 동시에 불면,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지 뭐, 내 빼든지. 다이빙 하든지, 음, 막 영원히, 막 그것은 뭐, 맛있는 밥 먹든지, 이럴 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풀어오면 큰일 나는 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업장에 걸리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업장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 다 걸리는 거야, 이게. 지금 저기도 돈 때문에 다그리는 거잖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가 걸려 가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고 하는 일은 다 망가지고 인연에 엇갈려 가지고 줄줄이 새끼줄을 꽈버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전부 다 2.5평에 전부 다 <웃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이거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자 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하나 보자. 예? 우리, 우리 선생님 같은 지금 이겁니다. 이? 그럼 이인 사람, 이거는 이제 1이다. 너무 작단 말이야. 그치? 너무 작으면 온천지 다 불어오잖아. 나나마 모든 것다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탄생의 업에 걸렸으니까 하늘에서 귀신이 어떻게? 나를 치고 들어왔단 말이야. 허죽거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남아있는 게 뭐겠노?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귀신이 들렸을 거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돈 깨물 것이고, 하는 일은 어떻게 다 갖다 매를 것이고,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 뭐, 귀신 인연이 엮여져갖고, 온갖 뭐, 다대고 집이라고, 이 집은 별로 없네. 뭐 귀신 들리으니까 집이 필요하겠나? 자, 그래갖고, 어떻게 저산속으로갈 수밖에 없자. 아, 그 비슷한 사람 있나요? 요렇게 돼어본다 그렇게, 이거는 막내 거랑 더 힘든 거야. 우리가 내가, 저지르는 일들은 조금 수워요. 내가 안 저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불어오는 것은 막지 못하면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풍하고 같이. 자, 이것도 바람인데 여기에 우리는 천풍, 지풍, 방풍 천풍, 지풍, 인풍이라고 했 그제. 이것이 동시에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삼제풍이라고 했다 삼제풍이 여기에 치버리면, 우리 골로 가는 거야. 지금 저번에 우리가 한 풀어봤죠. 저번에 우리 라이브로 풀어본 거밖에 삼제풍에 걸리는 사람 몇 명이 되지? 그럼 골로 가는 거야. 그럼 골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기준이에요. 아시지? 네. 아, 네. 그러면, 1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11분도 이거네. 그러면 10, 15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네. 15분이면 15분이 여기지. 12번 12, 번 12, 3 12분도 이거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돈깨먹으라돈깨먹으라 12번? 아, 12번은 사네. 12번은 파네, 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바람이 불었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우유곡절은 좀 있었겠네. 그지 다. 왜냐면, 응, 음, 수자이 들어서 4번이니까. 2번 곡절은 어떻게? 지금 시기는 이렇게 좋아. 앞으로 이러면 쫙지지 않아. 그런데 요 젊었을 때, 40, 50대에, 나는 이 우유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야. 40, 50대에 우유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이제는 앞으로는 잘 열리게 되는 거야. 앞으로는 잘만 가면 엄청나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선생님과 내가 완벽하게 한번 풀어볼까? 응? 아, 뭐 생명물이 안 바뀌니까 그런 게 없다. 풀어봐요. 아근데생육우리를안 밝히면 안 돼? 이게 계산을 못하네. 밝히줘야 그거. 어, 이거 밝히지야 이거 계산을 할수 있네. 아니 데저는라는게 운명수, 운명수. 이게 아니고 운명수. 운명계산법. 아, 업에 대해서만.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업이 이제 이렇게 딱정해졌다 그지? 그러면, 아, 니는 업장이라서 병 들었다 해놨는데, 치료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뭐, 치료법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리 뭐, 잘하고, 잘 나가 봐요. 뭐 예방약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업장을 뭐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님들 대기, 업장 소멸 대기 한다. 그치? 말은 한다. 그럼, 우리 업장 소멸 업장에 걸렸으면 업장 소멸을 하면 된다, 그지? 그런데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야. 업장을 어디가 찾아야 뭐 업장을 소멸할까? 업장 어디에서 찾을까? 어느 업장님이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천산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웃음> 힘 흰기 없노? <웃음> 자, 우리가 그동안에 업장이 뭔지, 그 다음에 업장 소멸이말이한다 업장 소멸은 어떻게 해? 누구 말 떠나 업장 소멸을 한다는데 망자격을 천도제 해갖고 업장 소멸 되겠다. 그래, 되겠지. 죽은 사람, 천도제 그거 백날 하면 뭐하나 말이야. 죽은 사람은 천도제를 위해서 천도제 하는 거잖아. 업장 소멸하면 업장을 우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장에는 여기에 고약한 것이 다 있대, 그치? 자, 업장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자, 영혼이라는 것은 내 사고로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업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연애 에 이런 게 걸려 있는 사람들은 연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게 뭐 때문에 걸려서 가지고 내가 힘들까? 이것이 바로 살풀이라는 거예요. 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서 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죽일 살이잖아. 사람을 그 사람을 공격을 하기 위한 살이다입니다. 그럼 어떤 살이 걸리는지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내가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야.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거요 내가 무슨 길로 가야 되는지. 아까 저기 문은 있다, 그지? 아까 저기 어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여런 문이 있는데, 여로 쪼쪼쪼쪼 가가지고 얻으면 여런 문을, <웃음> 문을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기도. 그럼 업장에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타고난 이 사고로서의 잘못된 일은 업장을 풀어야 돼 업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내가 인연으로부터 살리 걸리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내가 여기서 갈 길과 할 일이 어딘 것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까 업장 소멸한다는 건 말만 업장 소멸 백날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맞겠죠? 찾아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제일 위에 거. 업장이 뭔지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자, 얘는 업장에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 있는 업장.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업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망자들부터, 조상기로부터,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칠성줄로 인해서 이루어지 있는 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어, 생겨난 업장과 이 조상이라든지 칠성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장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다. 그럼 이두 가지 유형이 어디 있느냐는 거다. 무엇이냐는 거다, 그지? 자, 그래서 제가 천북에서 이거는 풀린 거예요. 이 천북에서 풀게 되게 되면. 이것이 옥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옥현경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그는 인현재경이라는 것이 있고 밑에 그는 구원옥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인현재경은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얽혀있던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업장을 찾아내는 것이고 구원옥경은 어떻게? 나로 인해서 망자와 칠성줄과조상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장을 우리는 추출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는 수리법칙에 의해서 789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49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49제 할 때는 살아가면서 지어진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49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49제를 갖고 7번째사가 아니라 49가지 접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을 딱 풀게 되면 죽은 망자를 풀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갚지 못한 49가지 재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추출을 하게 추려내면 7가지 재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보경이라는 것은 64가지 업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면 8가지 업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주는 거고 인과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과관계에 얽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81가지 인과경이 있는데 이런 81가지 중에서 9가지를 풀어는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업장이고 그 다음에 이 구원옥경은 우리 조상절, 칠성줄 조상줄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구원옥경인데 여기도 만 이거는 천도제 할때 49제를 끝나갖고 천도가 안 됐을 때 이게 천도제 할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때는 49가지 재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49가지 재악경이라는. 그 다음에 64가지 지옥경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1가지 봉양경이라는 것죠 자, 이것을 업장을 소멸할 때, 이 재업을 틀게 하는 것이고, 업보를 틀고, 인간을 틀고, 죽은 조상들인 데는 어떻게? 재악을 틀고, 지옥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봉양경을 해가지고, 빚진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업장을 푸는 거야. 자, 저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인연으로 얽혀져갖고, 우리 골치 아플 때는 이거 어떻게 풀 거니 말이야. 인연을 넣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천부경에서, 이거는 천부경 살풀이경이에요. 살풀이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운도경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인행살경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운도경에는 공덕경, 보군경 소원경 이 다섯 가지가 있는 거 아,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인행살경은 액살경, 액기경, 애군경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되면, 이거 인연살로부터 나에게는 애군을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런 업장에 인연에역해 가지고 뭐 부부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부모를 죽이고 뭐 남편을 죽이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살들이 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주 고약하게 작용하고 부부가 있을 때 이런 것이 고약하게 작용하게 되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북이인 정말로 대단한 경기라는 것이다 자 내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고 가면 너무 그렇고 자 이제 이것만 풀면 많아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해봐야 될 거잖아 그죠? 해물 수는 어느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길로 가면 굶어죽고 저길로 가면 굶주리고 저길로 가게 되면 아무도 없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로 갈까? 내가 인연이 되는 필요한 길을 가야 되겠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문을 자기가 가는 길을 아까지 문을 열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북에서 말하는 천재 봉양경이에요. 여기는 인간에는 여덟 개 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시기에 내가 할 일과 갈 길을 찾아서 갈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야 뭐 벽을 뚫고 나가겠지. 그지 그러면서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을 연다고 해서 인간이 가고 문을 열수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우리 조상인연 내 두뇌 속에 있는 영혼 이거는 인간이 쫓아가고 몸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으로서 이내파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 푸는 것이 천재 봉양경이라는 거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한다 예를 들면 게되이 공부를 하고 어떤 문으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공부가 필요 없는 데가 있으면 아무 자기도 소용이 없잖아 그죠. 필요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옥형경 갖고 풀고 이거는 살풀이경 갖고 풀고 이거는 천재 봉양경 갖고 우리는 푸는 거예요. 여기서 풀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업장이 걸렸고 어떤 접이 걸렸다는 것을 딱풀면있죠 지금 행동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다. 이것은 원경이지만은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풀려요. 수리법칙에 의해서 굉장히 딱 풀게 되면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지금 행동하고 살아온 거하고 똑같다는 거다.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사람의 주어지는 이런 업장을 우리는 풀어내는 것이 우리는 이런 행사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그냥막 업장 소멸하는데 전도대부고 업장을 하는데 구대부고 업장을 하는데 이런 바깥 부고이 자구는 업장이 그 업장이 되겠나? 업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지? 그래서 업장일보는, 업장에는 크게 세 가지 유행이 있어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업장, 살아온 업장, 그 다음에 연애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우리 동업자 사이에, 직장과 상사 사이에, 이에이이어 살인. 우리 상사 때문에 그 직장이 못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부부 때문에 이게 뭐 붙어 있으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됐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가는 길도 풀어야만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는 업장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해온 거 보게 되면 뭐뭐 아침에 뭐 열심히 이거 읽으면 되고 <웃음> 기도하면 되고 이게 좀 빈약이 이야기지 아니냐? 그래서 종교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런 논리로 펼쳐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논리 이론과 이것을 짓고 짓고 짓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한 수치 해석이 위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제? 남들이 또 이해가 돼야 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제? 항문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그러면 가다 보면 우리 막 서로 목소리 크면 이기는 이런 시대는 바뀌어야 되겠나, 이제. 그제? 서로만 자기끼 맞다고 좀다 털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지? 누구 맞다는 패거리 많은 사람이 이기고 이가지고는안 되는 나라다, 그지?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업장 업장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